어 욕한 거야? 시바랭이냐고 <웃음> 김해길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멋있는데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아 이렇게 하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서 쓰러스타가 되네 맨날 하체만 주죠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오랜만에 하체 변신을 조절하지 않겠어 하체 컨디션이 좋으니까 하체 컨디션이 별로니까 하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본인 근육을 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조지는 게 아니죠. 조져지는 거죠. 나 오늘 가서 하체 조진다? 아닙니다. 조짐 당하는 겁니다. 넷, 넷, 넷, 아우이 앉지 마, 앉지 마, 앉지 마, 스트레치. 걸어. 정수기까지 걸었다 와. 걸어. 옛날에 회원님들 운동시킬 때, 스쿼트 한 다음에, 자, 가서 정수기 가서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뭡니까? 하면 되죠. 안방 침대 빼요. 안방에 장롱 빼고. 잠은 벤치에서 자고 옷은 사이클에다 걸어놔요. 내 방에다가 홈집을 만들고 엄마랑 같이 자대 돼. 내가 완벽한 해법을 주지 않았어? 내 방에 홈집을 만들고 엄마랑 같이 자. 어떻게 엄마랑 같이 자. 왜? 다 컸는데. 나이 먹은데 어떻게 엄마랑 같이 자 이제. 왜? 엄마가 징그럽다고 같이 앉아. 아니 어머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바닥에 이불 걸고 잠대지. 그러면 나에게 홈집이 생기는걸? 해볼 만한다 생각해. 5 곱하기 1은 너무 좋다고? 10 곱하기 10 어때? 아, 10 곱하기 10은 해봤는데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나10 곱하기 10 하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하 응. 응. 너10 곱하기 10이 아니지. 10개씩, 10세트인 거잖아. 알았어. 어? 몰라? 알았어. 어? 너 트레이너 그만둔 뒤로 너무 머리가 이거 안돌아가는데난 이제 트레이너 아니야. 트레이너였던 것. <웃음> <웃음> 였던 것. 였던 사람도 아니야. 였던 것. 어, 트레이너였던 것. 10x10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백백백 하는 게1 0 x 1 0이나 맞은 거 아니지, 거구나. 다르지. 백백이랑 100, 10x10이랑은 달라요. 그거는 그냥 무게가 100으로 픽스잖아. 음. 10개 들수 있는 무게로 음. 1 0세트라는 거. 10세트라는 에 거. 백백백이랑은 다르죠? 너가 백백백이 10RM이야? 어, 욕한 거야? 야, 10RM이냐고. 어? 70kg 갈고 10RM이야? 아니잖아. 어, 10RM 뭐, 쟤가 뭐. 내가 원하는 게 115kg거든?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줘. 시바렘! <웃음> 아 빨리 봄대서 시바라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봄대서 시바라 했으면 좋겠다. 아 시바라 했으면 좋겠다. 어. 아 여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졌대. 그걸 왜뭐 이렇게 밝게 얘기하냐? 아니 밝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보한알려주려 그러지. 밝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남의 아버 아니 밝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게임 다 비밀이니까. <웃음> 그래 우리 게임 다비밀이지 우리 게임 다 비밀이잖아. 가족인데. 나 옛날에 운동 처음 이제 웨이트 처음 시작할 때그 애물들이랑 같이 운동했거든. 처음에 페니저님이랑 이사님이랑 나랑 셋이 운동을 하는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다둘다 다 몸이 인크레더블이야. 어. 그 만화 인크레더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야. 빨리 뭐 오늘 운동 같이 하자 이러더니 운동 시키는데 진짜 뒤질 뻔했네 진짜. 와 <웃음> 무겁게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은 무겁게 하고 나는 가볍게 하는데도 그 템포가 나중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나 원판 막 삐뚤어 끼고 하니까. <웃음> 아, 뭐 이런. 출소 프레스, 아, 뭐이얘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아, 진짜요? 어, 조심하세요. 좀 있으면 세일즈 들어옵니다. 회원님 스커트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골반이 좀 비뚤어지신 것 같은데 피트 한번 받아보시는 게없으시겠어요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오른 발이 좀더 짧으시네요. 막뒤 지금 막 땡긴다네. 아, 오른 발이 좀 짧으신데요.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다 십대가 그려놓고. 형님 가운 드셔서 눈 감고 숨 발자국만 무릎 가슴까지 들면서 벌어보도록 할게요. 아 오른쪽으로 많이 몸이 돌아가시네요. <웃음> 아잘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강제 PT네. 아센스 있게 가끔가다 아메리카노도 한 잔씩 선생님들 사주시고 만약에 아, 그러니까 닭가슴살 샌드위치 사온다, 그럼 그날 무조건 혼자 피티. PT. 여기 는 운동 관련해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거는 저기 피지컬 길러. 기절을... 이 네, 여러분 되게 욱이 많아요? 루키야 맨날 어 나는 버피 좋던데? 나는 버피 좋아 버피 잘하뭐 버피 괜찮아 버피 안해? <웃음> 맨날 말로는 어 나는 버피 좋던데? 뭐그러면서 그런 거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까지 가는 게 싫지? 근데 체육관 가서 운동하면 기분 좋지? 그런 거야. 응. 버피는 좋은데 시작하기가 싫어. 예예예 예, 예. 그만하고 싶다 그만해 그럼 스포트 <웃음> 했잖아 어, 안돼 뭐 얼마나 했다고 그럼 해! 우와. 아우 꼴베기셔 아우 꼴베기셔 자기소서 누가 시발을 이렇어 어. 어. 귀엽다 어, 진짜 아줌마야 아줌마 40대 왜? 아줌마 됐어 왜? 개모잼이야 귀엽다 니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어. 짜증나 짜증날 땐 짜장면. 차, 아까 기가렸다고 뭐 아줌마 어쩌고 하더니 자기 짜장, 하 이거 우울한땐 울면 드시겠네. <웃음> 복잡할 땐 볶음밥을 <복근밥을> 먹습 <웃음> 가정의 평화는 남자가 포기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아, 그만 네. 까불 까먹... 그만... 네, 그쪽 말이 맞습니다. 그만, 그만 까불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누가 그랬어. 현명한 사람은 어.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 어. 그냥 곤란이 안 생깁니다. 저거 말다 맞아. 네. 네 말이 다 맞아. 응. 저래도 저 엄청 좋아해요. 저래도 저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웃음> 내려놓지 <내려봅시다>. 우리야. <웃음> 와.. 이식 이식하니까 것 같아요. 나이가 마은이야아많이중게해야지네 어.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아왜 이렇게 없네. 감사하구요. 우리 트위치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